안녕하세요. 한글 정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한국 작가는 김아람 작가입니다. 김아람 작가는 지금까지 태권도라든지 김치 같은 책을 써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많이 알려주려고 한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 제목은 선데이 펀드인 코리아 타운입니다. 코리아 타운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인 타운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갔던 한인타운이 이책 속에 그려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도 읽고 또 경험도 같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인타운에 있는 한글 간판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이 책이 제가 봤던 다른 책들과 많이 달랐던 것은 처음에 펼쳤을 때 이렇게 김밥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방이지만 이책 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한글 글자들이에요. 한국집이니까 당연히 한국 상품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거죠. 빨래대 같은 것은 한국 가정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 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타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한인타운에 가서 보여지는 가 맨 처음 어, 표지에 나왔던 그 한인마켓의 그림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다 슈퍼마켓, 전통 규방 공예, 우리 만화방, 산본, 서점 이렇게 해서 코리아타운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마 작가의 경험이 많이 녹아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한인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막 깨친 아이들이라면 한번 읽어보게 하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이 책의 미덕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을 그렸기 때문에 멀지 않은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빌리는데 토끼와 자라. 토끼와 자라를 빌렸고요. 아, 떡볶이도 먹는 것도 나오고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본인의 기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김밥을 싸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김밥을 어떻게 싸는지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안쪽 페이지에는 팥빙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팥빙수는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이에요.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안에 한 그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다. 또 미국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가정 혹은 학교에서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김아람 작가의 새책 '선데이 펀데이 코리아 타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